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그랑사가가 오픈을 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랑사가의 리세마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은 PC버전하고 모바일 버전 하는 방법은 둘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PC버전에서는 게스트 로그인 할때 계속 14세 이상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모바일보다는 조금 더 귀찮은 감이 있어요 현재 보시는 이 화면 이 부분은 스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상을 해야 됩니다 이 초반 튜토리얼까지만 하신 다음에 뒷부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튜토리얼 부분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다 해야되는 부분이고요자 여기서 처음에 스킬 설명하는거 나옵니다 이거 한 뒤에는 그냥 평타 버튼 평타 버튼으로만 클리어하시면돼요 한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태그는 이거 한번 바꿔주고 이때 스킵 가능 자 이때도 똑같죠 그냥 평타 한번만 누르시고 그냥 가만히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바꿔주고 스킵 한번 누르시고 또 평타 한번 누르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되고요자 여기도 스킵 가능 자 요거 장면 다음에 이제 닉네임 정하는게 나와요 선점하신거 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 닉네임 못써요 어차피 그래서 게스트 하신분들은 딱히 닉네임 신경 안쓰신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걸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전 리세마라 할때 사용했던 닉네임 쓰고 싶은데 못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수 없이 뭐 이런식으로 저는 계속 길게 길게 이상하게 닉네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게스트로 만든 계정 어, 만약 꽝 걸렸잖아요 그럴경우는 그냥 계정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자동적으로 데이터 소멸되고 일일 뒤에 그 닉네임 다시 쓸수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영상도 스킵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상을 해야 됩니다 자이 장면 그 저번 영상에다가 설명을 했었죠 아시는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의미 없어요 이거 어쩌면 우리는 리세마를 할거기 때문에 외형도 딱히 신경쓰지 않습니다 다 스킵해주시고 여기부터는 이제 클릭 클릭 잘 누르셔야 돼요 자 여기 필드 사냥 하실때는 나바리에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속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사냥도 제일 빠르거든요 아 이게 확실히 PC모드 엄청 쩌네 공속 진짜 빠르다 자 여기 클릭하셔서 그냥 자동장착만 하시고 뒤로가기 그 다음에 다시 메인 스터 버튼 누릅니다 지금 속도 보니까 스킬 쓰는 것보다는 그냥 평타만 쓰는게 낫겠네요 오늘 여기 장착 누르시고 확인 자 여기서 풀 말고 온으로만 유지해주시고 계속 메인 퀘스트 진행합니다 평타 쓰는게 빠르네요 자 계속 메인 퀘스트 버튼 눌러서 진행을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은 다 스킵해도 괜찮구요 자 여기서 이제 월드맵 들어가서 여기 라그나데아 이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실 때 이제 애니메이션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는 시청해주세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다이아 표시 보이죠 이 다이아 표시 있는 것들은 다 시청해주시면은 100다이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메인퀘스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첫1 0법을할수 있어요 이거 이제 뽑기 설명하는거 스킵하고 그러면, 바로, 무료 열법, 스타트를 합니다. 이거 다 스킵 누르셔도 되구요. 여기서 이제 결과를, 아, s 를만 떴네요. 이거 일단 실패. 여기다 스킵 해주시고, 자, 여기 튜토리얼까지 완료를 해줍니다. 완료하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직 여기 우편이 지금 잠겨있죠? 우편. 우편 마크가 잠겨있죠? 계속 메인 캐스트 진행해줍니다. 여기 선물 마크도 잠겨있네요 우린 지금 요거 열려야지 또 추가 보상 받고 뽑기 한번더할수 있거든요 이것도 스킵 자 이제 출석 이벤트 요거 받을 수 있으면은 우편이랑 다할수 있는 거예요 자 열렸죠? 우편 들어갑니다 우편 우편에서 이제 사전 예약 보상 받을 수 있거든요 바로 게스트 계정도 받을 수 있어요 기본으로 주는 거 아 이거 아티팩트 실패했네요 그랑 웨폰 아요또 변신 아니네 실패 요 이거 꽝입니다 꽝 근데 지금 600 다이아 부족하죠 이 부족한 다이아는 여기 선물상자 선물상자 클릭해서 웹툰 커뮤니티 여기서 채우는 거예요 요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때문에 PC가 좀더 빠를 겁니다 계속 새로운 창이 뜨거든요 하지만 PC는 알트 탭 해버리면 은 바로 스킵 가능하다는 거자웹툰다 보시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마지막 여기 보상받기까지 자 누르시면 됩니다 이 보상 우편으로 오거든요 우편으로 가셔서 모두받기 총 900다이어를 또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3350다이어야 생기거든요 요걸로 우리는 또 소환을 합니다 열뽑 스킵 스킵 아 이거 한개아 SR <웃음> 지금 완벽한 꽝이네 이거는 그리고 남은 무료뽑기 무료뽑기도 해주시고요 단뽑에서 나올 리는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단뽑까지 확실하게 뽑아줍니다. 네, 이 계정 완전 망했구요. 자, 이렇게 되면은, 리세마라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끝나시고, 서브메뉴 옵션에 들어가셔서, 계정.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이 게스트에서 성공했다. 변신 웹폰이 떴다. 그럴 경우는, 이 게스트 연동을 합니다. 연동할 때, 코드 생성이라고 있어요. 이때, 내가 아는 나만이 알수 있는 코드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코드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 몰랐는데 한글로도 생성이 가능하네요 자 위에 보시는 계정 번호 요거 이 번호와 아까 코드 생성했죠 그거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든 어느 플랫폼이든 그러니까 즉 PC, 모바일, 뭐 아이폰까지 어디서든 이 계정 번호와 코드로 로그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시면은 게스트 이거 연동하시고요 일단 실패했다 실패하신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회원 탈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메인 첫번째 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자 스킵하시고 자 게스트 자 아까 여기 떴죠 아까 거기서 성공한 계정 번호와 그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실패하고 계정을 삭제했으니까 신규 생성합니다 자 누르시면은 PC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본인인증창이 떠요 근데 그거는 잠시 놔두고 바로 화면 스타트해서 영상 틀어줍니다 어차피 그 스킵이 안되는 영상이니까이 영상이 진행될때 우리는 그 본인인증을 하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영상이 끝나게 되면은 메인화면 뜨구요 여기서 서버 선택하시고 원하는 서버 선택하시고 게임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